대회문답 76번째 시간입니다 130문에서 133문까지 있는데요 제 5교명 네번째 오늘은 130문 중간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성경 본문은 빌리포스 2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토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신의 무슨 교제나 궁유리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 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 5개명에 관한 문답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해 행해야 할 의무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제 5개명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잖아요 그렇지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의무를잘 행할 수 있도록 부모가 또 먼저 자녀에게 행할 의무를잘 해야 됩니다 솔선수범을 해야 하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책임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존경을 해야 되고 또 감사를 해야 되고 부모의 말을 따라야 된다 그세 가지를 잘할수 있도록 부모가 자식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십계명 전체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인데요 물론 십계명이 우리 자녀에게도 요구하는 본분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부모가 식혜명을, 그,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가, 달게, 솔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부모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 라고 하는 것. 그, 어떻게 청종 하겠어요? 주일날 강설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청종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경 정독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생각됩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그 본연의 사명이 있고 역사적인 사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본연의 사명을 잘 하는 중에 시대 상황에 맞게 본연의 사명을 분명히 잘하는데 예배나 뭐 찬송이나 헌상이나 기도나 또 교통이나 뭐 전도나 이런 일들을 잘하는데 그 시대가 예배를 잘못 드린다 그 시대가 성도의 교통을 잘 못한다 그 시대가 전도를 이상하게 한다 그런 것이 있으면 그그 그 정순된 그 본연의 사명을 이루는 속에 역사적인 사명이 딱 튀어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사역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하면, 교회 수준과 상태가 있잖아요. 상황이 있고. 그래서 주님께 물어서, 이제 그 주님께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말씀을 받아서 전하면, 그걸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마음판에 새기고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한 주간 그그 그 말씀을 들은 자로서 흔적을 남기려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뭘뭐 정리해가지고 갖고 있는 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물론, 체계화하고, 조직화하고,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연, 자연 일반 법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근데, 그, 그거, 거기, 거기, 그게 끝이 되면 그게 목적이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수단이거든요.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수단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야 되는 그런 말씀으로 쓰여야 돼. 그리고 관계 속에서 의를 드러내는 그런 말씀으로 쓰여야지. 그 말씀을 듣는자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게 사실은 그 육신과 그게 굉장히 반대가 되는 일이잖아요. 편하게 하고 남한테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남을 지시하고 싶고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본성인데, 옛 사람의 본성인데, 그걸 거슬러가지고 이제 해야 되니까, 이게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그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자, 그게 십자가를 줘야 되는 거지요, 적극적으로. 그게 율법을 듣는 거고,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그걸로 주님을 경외하는 게 나타나고, 그걸로 주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도 율법을 단순히 계율로 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받아서 새 생활의 지침으로 쓰는 사람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렇게 듣는 사람들은 늘 관심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자리가 들어놓고, 마음만 높여놓고, 나는 남못 들은 거 들은 거니까, 아이 정도 알고 있다 하고 마음만 높여놓고 생활은 마음 자리는 여전히 그옛 사람의 마음 자리를 움직이고 뭐 세상에 자기 이름 내고 자기 대접받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걸로 나가면 이 사람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 이 말이야 술 술사가 아무리 술그저기 술술을 부려도 껐도 가지 않는 그런 독사 같다 귀머거리 독사. 왜 우리가 살모사 같은 거 이렇게 보잖아요. 인도나 이런 데 보면 술사들이 피리를 불어가면서 뱀이 춤추게 하잖아요. 근데 귀머거리 독사는 이걸 안만 불어도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깨우침을 주셔요. 성신께서 내가 예수 믿으면 성신이 내주하시니까. 그러면 그게 내내 내 육체와 내기내 내 환경을 거스르는 거라 할지라도 그걸 따라하는 것이 그 율법을 그정 말씀을 듣는 거라니까요. 아버지 말씀을. 그거 안 들으면 그 사람이 안 변해요. 그 사람이 구습을 구습을 벗,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 본을 보인다라고 하는 게뭐 체계적으로 조직화하고 진리 그게 분명히 필요하죠 근데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데 율법을 듣는 자는 경,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율법을 듣는 사람,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본이 있어야 자식이 나에게 경외하도록 하는 거죠 존경심을 갖게 하는 거가요 내가 본을 보이는 게 그런 거지요 그냥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너 부모 공경해 이렇게 지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율법을 순종하고 청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유하는 걸 본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자식들이 그걸 보고 따라오는 거죠. 실물교육을 하는 거죠. 시청각 쪽. 지시, 지시만 하고. 그거는 거짓 목자들이 하는 거죠. 자기는 희생 안 하고, 말만 하고. 여기 뒤에 뭐 이제 에스겔서의 거짓 목자에 대한 내용까지 나오는 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역자 의 입을 통해서 교회 임재하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과연 그런가. 그렇게 해야 내가 이죄 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동역하는 자로서 행보에 나갈 까 여기서 듣기만 하고. 얼굴 싹그 말씀에 비어서 아, 조금 자극만 받았다가, 돌아가면 다 잊어버리고, 그, 그 들은 걸 기억해서 남 비춰버리고. 그야고보서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율법을, 행, 함이 있는 믿음인데, 율법을 듣는 자. 참된 경건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 저기, 5개명에서부터 10개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웃음> <웃음> 고아가, 그, 그, 그 아랫 사람에 대한 책무를 다 하는 거고, 화부는 윗 사람에 대한 책무를 다 하는 거예요. <웃음> 그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건강 주시고, 지식 주시고, 그 외에, 그, 그, 그런 걸 주신 것은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걸 구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권위, 영적인 권위가 있는. 그 사람이 거기 직무에 그그 그 자리가 자기 소명의 자리고 그 자리가 직분의 자리라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직분의 자리. 그냥 어쩌다 내가 부모가 돼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모 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자녀를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 선물을 선물 자체를 즐기고 말라고 한게 아니라 선물이 그 선물 되게. 선, 선물이 되게 아, 선물 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본분을 다할수 있도록 그것이 이웃사랑하는 거잖아요 자식이 하나님 사랑하는 걸잘 구현할 수 있도록 본을 보이는 게그 자식을 제일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피조물로 그게 진짜 율법을 듣는 자 그렇게 들으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게, 그거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또 주님이 그 들은 것이 잘 적용되길 때를 따라서, 여기 또, 뭐, 여기 모니 어, 저 어거진 어머니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요. 그게 본이에요. 그게, 그게 율법을 듣는 부모로서의 그 책무가 돼. 먼저. 그래야 이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기 쉽습니다. 부모가 연약해서 부모의 의무를 행하면서 부족함과 결핍이 드러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명령하지는 아니한다면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를 겸손히 인정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만 그럴지라도 부모가 겸손히 자기 부족과 결핍과 연약을 인정하면서 성신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갈 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교육은 세상 교육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 교육은 지식만 못했어도 지식만 가르치고 지식에 대한 기술을 그 가르치면 그걸로 써고 세상 가운데서 그 지식으로 밥 먹고 사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 지식은 우리의 양식은 아버지 뜻을 행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아버지 뜻을 행하는 걸 양식으로 삼으셨는데 우리 부모의 양식이 뭐냐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들어서 양식 삼아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양식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부모를, 내가, 내가 부모로서 공경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본분이니까, 사람의 본분이니까, 그걸, 그걸 취해, 취해 나가도록, 사람으로도 사람 노릇할 수 있도록 하려고 내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본을 보이는 게 나한테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잘하라는 거죠. 그게 피조물의 본분 아니에요. 부모가 아랫사람에게 행할 의무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경의와 순종과 감사를 나타낸 것에 상응하게 세 가지로. 어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의 음무를 구체적으로 살피기에 앞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능력과 그 노인 관계에 따라서 그 음무를 행해야 된다. 이게 우연히 부모가 되고 우연히 자식이 된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으니까,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고, 그 자리가 직분의 자리다. 그 직분, 직분자다. 그, 그런, 그런 사람들, 그, 그게, 그 교회 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이 교회 핵이 돼서 교회가 그새 인류, 그리스 또의 인격을 나타내고 새 사회, 그리스또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이게 개체 충만이 그래서 주, 중요해요 개체 사회, 아주 기초 사회 충만. 그냥, 우리 교회가 충만하지 않은 것은, 내가 충만하지 않고, 내 가정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 뭐, 요번에 그, 이우준 선생님 안 나오는 그 문제 때문에, 그, 저기, 우리, 이웃 집사가 저희 글을 올렸잖아요.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고, 서로에게. 그, 굉장히 그게 하나님 말씀에 참, 맞는 말이죠. 우리 시선이 하나님 앞에서의 직임과 직무를 살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방만하게 자유방임으로 살아서 혹시 그것이 상처가 돼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큰 책임이 있는 거고 사실 우리 목에 연자맷돌이 걸릴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가 소명의 자리다 이게 직임의 자리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아주 잊지 말아야 죽을 때까지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얽혀서 살잖아요 교회에서 얽혀서 살고 가정에서 얽혀서 산그 그게 그다 하나님이 얽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사 한한 영혼이 그 바로 쓰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제5개명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반적인 준칙이되는데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법칙입니다. 무릇 자녀라면 따라야 할 법일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위에 세우,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에 역시 조차야할 준칙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 5교명은 도덕의 법칙이고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모든 시대에 따라야 하는. 아니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으니까 난 부모에 대한 의무가 끝났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 부모님의 준하는 그런 선생님, 윗상전, 또 나라의 위정자들이 있잖아요 그와 동시에 우리는 이 계명을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우리의 구체적인 활동을 통하여 구현합니다 굉장히 실제적이잖아요 응? 모든 사람이 부모가 계신 것도 아니고 양친이 계신 것도 아니며 모든 사람이 자녀를 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수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물로 받은 자녀도 각각 다르고 우리가 선물로 받은 부모도 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가 다르며 우리가 자녀가 없을지라도 여러 형태로 아랫사람이 있고 우리가 부모가 없을지라도 여러 형태로 윗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형태로 얘기했으니까 아까 이제 고아가 아랫사람이 될수 있잖아요. 또 과부는 윗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한마디로 해서, 우리가 인생 길을 걸어가는 길에 맺는 인륜 관계가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그 인륜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이루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뭐다 거기서 거기지, 뭐, 어 교회도 다 거기서 거기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내용들이 주님의 그, 그 진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주님은 되지도 못할 일을 그 아드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주셔가지고 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 되지도 못할 시행하지도 못할 걸 그런 일을 그렇게 뭐 복잡하게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시청각적으로 보여줬다가 이제 때가 돼서 오셔가지고 그 일을 다 구체적으로 세미하게 하나하나 다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 하는 걸다 보여주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할, 하지도 못할 걸. 우리갈수 없는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갈수 없지만 갈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셨고 갈수 있는 방법까지 다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거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게 우리가 더 낫다, 더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 수준에서 완전하고 청년의 수준에서 완전하고 노년의 수준에서, 장년의 수준에서 다 완전한 거예요. 주님 보시기, 에 언약 안에서 보시니까 그런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노년이니까 어, 어린 사람들 앞에서 거드름 떨 필요도 없는거지 오히려 노년에 기억력이 더 희미해지고 더 기력이 없어지면 더 젊은 사람들을 배우, 보고 배우려고 하는거죠 더 왕성한 사람들을 보고 더 순수하게 받는 사람들을 보고 이게 그냥 찌들어가지고 세상에 찌들어져가지고 못하는 것들은 그, 어린 아이들은 그냥 단순하게 받아갖고 순종하잖아요. 그런 걸 보고 배워야지. 그래서 주께서 내신 결과를 보고 감사하고 찬양을 올리고. 어린아이가, 그래서 그, 그, 그,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여자들과 어린아이의 찬송을 받으신 게 그래요. 진짜 찬송해야 될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안 하고. 그그위 선생들이 하나도 안 했잖아요 장로들 서기관한테 그 사내들인 공인원들이 진짜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깃발을 높여야 되는데 안 하니까 표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그 태도가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게. 걔, 걔는 걔는. 자기 수준에서 열심히 하는 거지만 그게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이 제가 괜히 여기 어떻게 부모 잘못 만나 가지고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얘기 들어가지고 표현하는 것도 아니. 이게 모든 관계, 모든 이런 그 경험들 이런 것들이 다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거죠 그런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이게 우리가 배워가는 게 항상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이제 권위도 있고 겸손한 거예요 조금 먼저, 세상 사람들은 조금 먼저 아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생생내고 자랑하는 거잖아요 너이거 모르지 하고 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웃음> 더 똑똑한 사람 오면 그런 사람이 입 담을 수 밖에 없어요 이 세상 얘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원칙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독특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진짜 주님의 생명이 움직이는 것을 봐야 됩니다 내 안에서도 봐야 되고 밖에서도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게 연합해서 상합해 가지고 연락해 가지고 그리도의 몸을 세워 가고 말이죠. 머리 대신 그리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일을 위해서 사미 하나님께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소수의 관계 속에서라도 그걸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우린, 우린 진짜 저주받아 마땅하죠 그그 그 어마어마한 그 구속의 은혜를 입고 여기서 환경에 갇히고 육신에 갇히고 예? 이, 이, 인맥에 갇히고 말 그렇게 되면, 그, 그건,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어가는 관계가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전부 자기를 위해서 써, 써나가는. 그런 사람은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해요. 그러니까 본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욕이, 욕이, 욕이 되는 거예요. 움직일수록 욕을 먹여.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텐데, 움직일수록, 그, 불, 불티를, 나르게 하는 것 하나님이 두신 인류관계를 무시하든지 혹은 그 관계를 넘어서 관계를 맺으려 한다든지 한다면 든지한다 이미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선물로 주신 부모를 못마땅하게 여기든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자녀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선물 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캐나다 선천적 장애인 그 자녀를 둔그 장로님에 대한 얘기가 예, 나오는데 우리나라에도 신문에 나오잖아요. 자식이 부모가 서울대 나오고 뭐 이제 교회 안에서도 실력자인데 자식이 이게 다운증후군이 그 시설에 갖다 맡기고 완전히 창피하니까 아예 안 찾아, 처음에만 몇번 찾아오고 돈 주고 맡겨버리고 외면해버려는 근데 진짜 신자라 그러면 그,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어떻게 잘 써서 이, 이, 아이가, 다운 중후군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표현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할까? 이웃을 어떻게 그 위치, 그 수준에서 잘 대하고 살아가게 할까? 그렇게 해야지 마땅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이 체면 문화가 있어서 조금 지금 덜 떨어진 그 자녀나 뭐그 인척이 있으면 전부 어디 숨겨버리잖아요. 숨겨버려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이게 이 복잡한 관계를 내신, 그, 그리고 그,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걸 그 상대적으로 비교해가지고 좋은 거못 받았다고 외면하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잖아요. 뭐 우리가 뭐그팔팔 다리 없는 양반이 뭐그 저기 어디 일본에도 있고 또 있었잖아요. 그 우리나라에 와서도 간증도 하고 했었는데. 팔다리 없는 사람이, 뭐, 골프도 치고, 수영도 하고, 뭐, 저, 서핑도 하고, 그러더만요. 그러니까 그 참, 그 자식, 그 부모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그 소명, 직분, 이런 걸 생각해서 행보해서, 그 가장 부끄러운 위치에서, 취스러운 위치에서 가장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웃음> 여기 제 해밀턴 기독교 교 학교에서 교사를 봉직한 그 선천전 장애인, 그 장로님 슬아의 자녀, 이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우리,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이런 시각으로 보면 부모가 돌아가면 저 어떡하나. 부모가 다 옆에서 다 돕는 것들이 많은데 <웃음> 그런 염려도 들었다는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 <웃음> 아무튼, 이 부모의 위치에서 어떤 자녀라도, 어,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본분을 취해 가게 하는 것. 그게 부모의 그은저 직임이고 직책이고 소명이다. 그냥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뚝 서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그렇게 해주는 게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 그건 일반 세상 부모들이 하는 거고 한시적인 영광을 위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뭐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입다가 잘 쓰다가 죽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죽어도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그런데 행복론에 미혹이 되지 않는 거예요. <웃음> 오히려 이제 그 영생을 몰라서 어 이제 방황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써서라도 이제 그 사람이 윗사람이 됐든 아랫 사람이 됐든 그그 책무를 다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윗사람 아랫 사람 관계가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평소에 늘 말씀드렸지만 관계에서 못 배우면 못 배운다 환경에서 못 배우면 못 배운다 주님이 가르치는 걸 들을 수가 없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행하게 하신 그 일을 바로 알고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는데 우리 부모의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서 자기 본분을 다하고 이웃에 대한 본분을 다하게 하는 게 부모의 본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세우셨다는 것은 내게 주신 그 자녀, 자녀의 부, 부모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특별한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내 자녀를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혹 사람들이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지라도 그러나 부모로서 나는 그 자녀를 소중한 선물로 알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행하라 주신 내게 주신 그 일을 힘써 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도 이제 우리 손주 녀석 데리고 뭐 저 연세, 연세대 병원에 갔다 왔는데 지난 목요일 날 거기 가면 별 희한한 장애를 가진 환자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부모들은 그 자녀가 좀그 고통을 덜 느끼게 하고 조금이라도 그 상황 속에서 건강하게 하려고 모든 그 희생을 아끼지 않아요. 그, 그, 일반인들도 저 사람들이 다 신자들인가? 그런 생각들 해봤어요. 근데 그, 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자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그 일을 얼마나 더 충실하게 해야 하겠습니까? <웃음> 그러니까, 뭐, 인생이, 뭐, 내가 죄가 많아서, 뭐, 이런 인생이 나한테 생겼나, 뭐, 환경 탓하고, 뭐, 아니면, 아, 좀, 신랑 잘못 만나서 애를 장애자를 낳았다는 둥, 뭐, 뭐 이게 얼마든지 불평하고 끊어버리고, 다 내, 팽개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일반적으로라도 그런 부모의 소명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것아니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것은 진짜 여러 여러 종류인데 참 그렇게 부족한 중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진짜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웃음>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함께 주신 언약의 자녀들을 고귀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다른 교회의 자녀들과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집의 자녀들과 내 자녀를 비교할 게 없습니다. 내 자녀에게 주신 은사를 귀하게 볼 것이고 무엇보다 내 자녀 자체를 귀한 선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거룩한 사랑의 출발입니다. 부모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토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를 주신 것처럼 자녀에게 부모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모의 소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자녀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전달하는 거죠. 우리가 자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 이런 거룩한 사랑이 거룩한 거룩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이 거룩한 사랑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방편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없다면 거룩한 사랑을 전혀 드러내지 아니한.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빛 가는 데 바로잡지 니하고 방치한다면 거룩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남의 자식 같으면 간섭하지 않죠. 내 자식은 사람 되게 하려고 간섭하고, 그, 기도하고, 고민하는 거잖아요. 어떤 때는 바로잡기가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10대 후반기를 어렵게 지나서 20대로 접어들어 독립해야 하는 때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그런 자녀를 부모가 바로잡기 어렵고 충고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뭐, 일찍 말안 듣는 애는 사춘기 때 벌써 10대 초반에 그냥 안 듣고 나가는, 집, 집을 나가는 사람들있참 어려운 일이죠. 여기 어거스틴 얘기가 또 나오는데, 어거스틴이 그 재능이 있어가지고 일찍 유학을 보내는데, 부모가 저희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유학에서 그냥 돌아와라. 해가 뜨 10대 후반인데, 이, 얘가 와가지고, 그냥, 그냥, 이제 나는, 저기, 뭐, 꿈이 다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못된 집만 골라서 해. 아니, 동네에서 유명한 아주 문제야. 어거스틴이. 그래갖고, 10대에 벌써 사생아를 놔버렸어요. 10대에 그냥, 어린, 애, 그 동거해가지고, 애를 놔버 이게 얼마나 이게 속이 터집니까? 그래도, 그 모니카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고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충고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고 이제 평소에 그렇게 살았는가. 그래서 그 어떤 그 감독에게 이제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많이,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어, 기도하는데, 그런 눈물의 자식이 망할 리가 없다. 이렇게, 그렇게 위로를 해줬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아니고서는 누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모두, 우리 모두가 부모로서 이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눈물을 흘리지 않니냐고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자라가기를 기대한다면 그건 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생각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아주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 지금 밖을 봐도 답답하고 안을 봐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부모가 이게 부모가 본을 보인다는 것.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아랫사람이 존경과 감사와 순종을 할수 있도록 부모가 그 자기 제 위치를 그 소명과 직분의 자리로 알아 가지고 거기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제 자기 스스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시, 시, 시편에 나오는 시인들의 기도를 봐도, 대항할 힘이 하나도 없어요. 악인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는 거죠. 교와 같이 날아가게. 때가 되면 심판을 받아. 하시는 거죠. 그, 러니까 이제, 또, 혹, 어, 저들이, 그, 그, 다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0문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130문, 문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윗사람의 죄는 무엇입니까? 윗사람의 죄는 그들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 이외에 자기의 것이나 자기 자신의 영광, 편안함, 이익 혹은 쾌락을 과도하게 구하는 것이고 불법한 일을 명하고 아랫사람의 능력이 미치지 못한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며 악한 일을 행하는 아랫사람과 의논하고 격려하며 호의를 보이는 것 선한 일을 행하는 아랫사람을 말리고 낙심시키거나 망신을 주는 것 정당하지 않게 징계를 하는 것그대로 두는 것 그들을 노욕게 하는 것 혹은 부정당하고 경솔하고 가혹하고 게으른 행동으로 스스로 욕되게 하거나 자신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소명이 중요한 만큼, 부모의 죄도 이제, 이게 참이 대유림 문답이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 있어요. 그, 해야 될 적극적인, 안 해야 될 죄의 성격, 이런 것들. 부모의 책무를 얘기도 부정적인 내용, 긍정적인 내용. <웃음> 아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촘촘하게 가로세로를 조직해서 해 놓은 거죠. 부모님의 소명이 중요한 만큼, 부모의 죄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매우 심각한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살피는 것도 좋겠지만,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어, 생각해 나가겠습니다. 그, 이제, 이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첫째, 두째, 셋째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부모의 죄는 하나님의 부모와 소명 하나님께서 부모의 소명과 관련해서 요구하시는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또 부모가 불법한 일을 자식에게 명하거나 자식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일을 막 하게 하는 것만이죠. <웃음> <웃음> <웃음> 그리고 아주 부정당하고 경솔하고 가혹하게 게으른 홍, 그냥 명령하는 것도 있고 자기 스스로도 본을 못 보이는 것도 있고 그런 죄된 문제들을 어 지금 다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소명을 이루고 직부, 직임,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되는 게 아니죠 그, 죄를 이기고, 의를 그, 시행하는 속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죄도 안 이기고, 방만하게 살고, 게으르게 살면서, 뭐 조금 들은 거 가지고, 뭐,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소명은 커녕 욕만 보인대 어디 가도 맨 욕만 나타내요.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